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그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를 음, 저도 이제 라이언한테 이렇게 쌍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이게 백신 맞고 난 다음에는 잘 먹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기를 먹어 볼참이고요어그 하이강원 미트란 곳에서 저에게 금전적인 지원 하나도 없이 제품만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우대갈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신을 맞은 김에 어 고기로 몸보신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백신 2차까지 맞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1차 때는 제가 온몸이 엄청 부었거든요. 거의 맞고 나서 24시간 지나니까 거의 3kg 정도가 이렇게 스푼으로 차올라서 엄청 부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말씀드려서 알레르기약을 좀 처방받았더니 붓기 같은 거 없는데 대신에 누가 나를 이렇게 팍팍팍 때리는 것 같이 온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약도 어, 타이르놀도 계속 먹고 있고 그런데 이럴 때는 진짜 잘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고기를 먹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 우대갈비를 먹기로 했는데 우대갈비가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대갈비가 뭐냐 전 몰랐거든요. 근데 우대갈비가 일명 LA갈비래요. LA갈비인데 이거를 90도 돌려서 소갈비뼈를 통으로 정육한 갈비라고 합니다. 하이 강원 밑에서는 어, 우대갈비를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정육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가 후라이팬으로 굽자고 하니까 후라이팬은 좀 조리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좀 아시잖아요. 제가 좀 요리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에어프라이에 구울 예정이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봐요이거봐요 봐요. 엄청 크죠? 두께도, 오, 두툼해요, 두툼. 주실 때, 이거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스토어, 파, 스토어에 찾아보니까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초소금, 생와사비, 트러플 오일, 함소스를 이렇게 주셨고요. 여기다가 이제 버터도 하나 주셨는데, 버터는 제가 이게 에어프라이 그, 뭐냐, 우대갑에 구울 때 살짝 발라서 지금 없어요. <웃음>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음. 미쓰리 소스로 만든 곤약면 곤양면에다가 떡을 좀 넣었어요 음. 요 작은 거는 그냥 제가 들고 뜯어먹을게요 어. 이게 아, 영상에서는 탄 것처럼 보이는데 탄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거 음. 빨리 드셔보세요 생와사비 음, 엄마 생화살이 너무 맛있다. <웃음> 이렇게 파김치에 싸서. 어? 아. 어? 사비랑 같이 먹어 맛있네. 여기 김치. 엄마 우지 김치도 맛있다. 고기 너무 잘 먹네. 네 응? 자. 와. 어. 조명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다른 날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제 우, 우대갈비를 먹고 회복 잘했는데요. 어, 어제는 몸이 이렇게 팍팍 누가 이렇게 때린 것처럼 몸이 아팠었는데 오늘은 그냥 몸이 좀 뻐근하기만 해요 팔, 그 주사 맞은 부위가 백신 맞은 부위가 좀 뻐근하기만 한데 그래도 몰라서 오늘도 약간의 몸모신을 해주려고 합니다 음. 오늘 제가 만들어 먹을 음식은 요 당신의 부엌 한우사골 농축액 요것도 제품 협찬, 제품만 협찬, 제품 협찬 받은 거예요 요요 농축액을 이용해서 떡만두국 끓여 먹을 거고요 제가 이거 한번 미리 몇개 먹어봤어요 보이시죠 없는거 어.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엄마가 끓인 사골국물 보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되게 뽀얗고 되게 고소하고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바쁜 아침에 아침에 되게 직장인들 바쁘고 학생들 되게 바쁘잖아요 아침에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캠핑족들도 간단하게 갖고 와서 어? 든든하게 한 끼를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솔직히 사고를 한번 끓이려면은 진짜 불 위에서 맨날 기름 제거하고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게 알아, 이런 거 있는 건줄 알았으면 진짜 이런 거 사서 먹을 걸었어. 어, 저 이거 처음 알았었는데 지, 요즘에 너무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이거 보니까 성분도 보니까 딱두 가지만 들어가 있대요. 우선은 한우 사골 추출물 98.5%랑 천일염 1.5% 딱두 가지만 들어있다고 해서 되게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어 너무 맛있어요 음, 그럼 우선 빨리 점심 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점심을 만들어 가볼게요 물론 떡만둣국은 엄마가 끓일겁니다 이 봐요 국물 아, 잘안 보이시려나? 이게 당신의 부엌 한우사골 농축개를 이용해서 만든 떡만둣국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음, 진짜 담백하고 뽀얗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유같아, 진짜. 아, 진짜 좋다. 진짜 속이 쫙 풀리는 느낌이야. 음, 이게 간이 어느정도 됐는데 그래도 떡국에 간장 안 넣어서 먹으면은 약간 기분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간장 조금만 풀게요. 아, 너무 맛있어. 아. 음. 근데 국물 맛이지. 이렇게 좀만 이거 이렇게 15g 이렇게 있는 게 보면은 닭 가슴살 하나 나한 한 덩이 먹을 때 그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엄마 하나 줄게. 뭐가 먹고 싶어? 나? 응. 이런 거, 이런 거. 그셋중에 하나만 줄게. 한마 좀. 그럼 이건 엄마 먹고, 이건 나중에 나 먹을 때 같이 먹어. 리뷰 아, 영상 찍으면서. 이게 냉동실에 보관해야 된다니까 냉동실에 보관하겠습니다.